육상계의 아이돌 카리나라고 불리고 있는 김민지 육상선수는 섹시한 복근, 그리고 육상선수답게 섹시한 허벅지 근육까지 빼어난 외모와 더불어 실력까지 인정받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민지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1996년 4월 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막내로 태어난 김민지 선수는 올해 만 27세라고 해요.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김민지 선수는 키가 무려 173cm로 대한민국 남자 평균키 정도로 큰데요. 키도 크고 슬렌더 체형이라 그녀의 몸매는 모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긴 다리를 이용해서 쭉쭉 달려나가는 모습은 이게 육상 경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섹시함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요. 김민지 선수는 이와 같이 뛰어난 신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2014년 충계전국중고 육상대회에서 400m 1위에 입상하였고 2017 전국체육대회 400m 1위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 400m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민지 육상선수는 현재 진천군청 소속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민지의 어머니는 출산할 때마다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항상 혼자 고군분투하며 언니들을 낳았는데 언니들 때는 몇 시간 걸려서 출산했는데 아버지가 오셨던 그날 김민지 선수는 눈치 없게 17분 만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때부터 김민지 선수의 빠른 인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후배 간의 군기를 넘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당시 김민지 선수는 선후배 간의 군기를 넘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민지 선수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육상을 통해서 더 많이 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김민지 선수는 성격에 대한 변화를 겪으며 평소에는 낯을 많이 가리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애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는 성격이라고 해요. 육상 선수 특성상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해질 만하면 선수들이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같은 진천군청 소속팀 언니들과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많이 친다고 해요. 김민지 선수는 뽀로로를 좋아하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시원시원한 몸매와 같이 취미생활도 유난히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녀는 서핑, 웨이크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좋아하며 쉬는 날에는 이들을 하나하나 다 즐기며 산다고 해요 또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 생활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김민지 선수는 육상 아이돌로 불리며 대회 참가 자체가 화보 인생인 그녀가 각잡고 화보를 찍자 많은 팬들은 그녀의 잘 관리된 몸매와 미모의 매료가 되었는데요 큰키에 군살 없는 몸매, 살짝살짝 비치는 그녀의 근육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다고 해요. 오늘은 육상계의 카리나 김민지 선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남자나 여자나 키가 많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응원합니다.